아, 아직도 사람들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네. 또 이부터 번트오리한. 명태인가? 명태. 아, 앞에까지 다 왔어. 이라 어... 계속 치는 거지. 저 이거 없네. 어? <웃음> 어떻게 슨용액여 아, 이 있네. Tomorrow. 아, 아, 어. 오늘 봉쇄 풀리니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네요. 차도 엄청 많이 서있어 이제. 저 나가야겠다. 어, 할로마. 아, 죄송합니다. 아, 이패키 진짜 많다. 응. 아. 아 머리 진짜 엉망이다 그리고 오늘 밖에 나가야 되니까 두달 전에 사가지고 한 번도 못 써본 이 선, 선크림 먼지가 엄청 꼈어요 아안 썼구나 못 썼던 거지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음, 저희가 봉쇄 시작 했었을 때는 약간 조금 추운 겨울 지금은 찌는 여름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어, 영상을 이제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두달 전에 카메라 샀거든요 2인차360 와우 이게 80만원이에요 여러분 아 코로나 검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구나 와 진짜 아 이게 코로나 검사를 안 하면은 지금 사람들 다못 나가니까 와 Play the game, win a t life Have no shame, there's no time Feel the pain, let the grind I could change, in my mind Pick a lane, commit and climb The only way to win a t life I never miss that fact Taking big swings, j a m m o d in the back t o me in the ring, you'll go out in a bag Cause I sing what I mean and I bring it to the mad light Ain't got time to kill, I got time to fail I took a red pill, I know life's short So I wanna live real, but how's it supposed t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우지오 구지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머리가 좀 많이 구지 같긴 하다 여기 옆에가 너무 많이 떴어 어 드디어 머리 짜렀요제 인생에 두달 동안 머리 안자라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거가 오랜만에 쯤 가고 이게 두 달을 안 썼는데도 아직 충전이 다돼 있네요 그러게요 약간 손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안나 사람들 많아지긴 했어 공원인가? 여기 무슨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진짜 많네요 바글바글 하네 와 사람 여기도 많아 여기는 제가 알기로 그냥 지하철역인데 저기 그냥 코로나 검사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많다 와 제가 뭐 그렇게 막 먹고 싶어했던 그아메리칸도 계속 이렇게 마시고 아 이렇게 해서 오늘 6월 1일 날 이렇게 봉지 풀어졌습니다 두달만에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 <목소리> 네스 a 와, 머리 자르니까 훨씬 깔끔해졌네. 안녕.